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전 시간에 추석 특집으로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습니까 여러분들 자가측정 한번 해보셨어요 이 책의 140페이지에 나오는 그거를 한번 그 자교 푸틴복 그 개념을 갖다가 먼저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25점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두개 합쳐서 10개명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자교, 푸팀복 그거에서 내가 과연 몇 점, 몇 점, 몇점 맞아서 15점 된지, 10점 된지, 20점이 넘는 분인지,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 여러분들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아, 진실하게 해보고, 아, 내가 이 점수구나. 그런 다음, 그 다음서부터는 그거를 더 자세하게 이 책을 보시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깨닫는 거. 아팀워이 이런 거구나 여기 다 원리 이치를 갖다가 다써 놨거든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쓴 거지 제가 뭐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대학교수처럼 그렇게 뭐 어렵게 쓴게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곧다음날 그 드디어 그 d d a 9월 15일입니다 1시에 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오픈을 해서 1시에 약한 시에 때 약간 두 시간, 애부터까지 한세 시간 정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줌에 참여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교, 푸틴복이라고 하는 그자연사학과 마인드,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5원칙, 절크삼덕이 5원칙을 가지고 1분 스피치하고 액션5를 갖다가, 아, 그걸 완전히 숙지하고, 뭐, 아니면은, 처음에 들어오신 그, 우리 저, 아자줌에 있는 분들은 이미 다 그, 2개월 3개월만 된 그냥 완전 그야말로 막어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원래가 그런가 비요 그러고 조아해서아 곧잘 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 저렇게들 스피치를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는 뭐가 되겠다 이런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고 한번 어렵게 어렵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오늘 요거 들으시고 내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내가 이거 자가측정법 해봤다 난 그래도 10점 15점 이상은 넘, 넘는다 아 그래서 내 파트너 15점 이상 넘는 분들 아니면 못해도 10점은 넘고 이해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 그리고 책한번 이상 읽어보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뭐 문자로 남겨놓든 여기서 번호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번에는 옛날 에, 이, 2년 반 전에 했듯이 그냥 막고 그냥 아무나 다 오픈 시켜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보조 설명으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들었어요, 요번에.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000권, 분권 2000세트 완판. 준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전 시간에 그 자교프팀복을 갖다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그 자영사업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점이 자영사업이니까 내가 자영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한번 이 사업을 그만두는 걸갖다 한번 고려해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성공은 못합니다. 죽었다켜나도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 자격 푸틴법 중에서 가장 시작점인 자영사업 개념이 없다. 내지는 희박하다. 나는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은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아,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다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그 뭐, 용어가 아니고 어떤 그, 재미, 얘기거리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뭐냐면은, 아, 달걀이, 달걀이 그냥, 어, 그냥 자기가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깨, 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타이에 의해서 깨져서 나왔거나, 그러면은, 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냥 생, 생알하고, 그거야, 그냥, 그냥, 날로 생기는 그런, 그, 달걀 소갈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어, 타이에 의해서 깨져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아니면은, 어, 달걀 후라이, 어, 계란 후라이 밖에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 판짜기 조직에 의해서 13년간 자행했던 그들의 행태로 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생으로 먹혔어요 그냥 나오자마자 뭣도 모르는 분한테 그냥 카드 찔러서 그냥 그냥 뭐 판매사는 가봐야 합니다 그래 갖고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에 갔어요 그냥 그그 그 경우는 완전 그냥 날로, 날로 먹힌 겁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근데, 아니야, 좀 저항하다가 또 누가 간다 그러니까 와장창 한번 갈때 나도 한번 가봐. 뭐, 200만 비 b 싸줄 테니까 가. 한 줄은 내려줄 테니까 한 줄만 해서 가보세요. 뭐 등등 해서 그냥 막 고민 고민하다간 분들은 그냥 날로 먹힌 게 아니고 그 물은 좀 저항하지만 니까 개, 달걀 프라이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냥 기름에 디글디글 볶여진그 계란 프라이 상태로 해서 그들한테 또 먹힌 겁니다. 맛있는 반찬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깨쳐 나왔어요 깨쳐 나왔는데 그 여건이 인큐베이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빈약한 애들이지만 은 이렇게 상태가 좀안 좋을 경우에 그 인큐베이터에 대면서 미숙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여건을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그거를 딱 엄마 뱃속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터라고 하는데 자 시스템은 인큐베이터예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9월 15일날 하는 그 1시의 데이트.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기 기성사업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여러분들처럼 1년 전에는 다 그랬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래저래 어떻게 어떻게 알고에 들어와서 여기서 소속은 틀리지만 이렇게 해서 같이 하시는 분, 그것도 세옥센터 원래 멤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 여러, 그래서 그런 걸아자좀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합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아주 숙달이 돼서 완전히 친 자매 형제처럼, 아니, 한 가족처럼 그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 저거, 그냥 짜고 치는 거겠다. 아,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아, 훈훈하다. 가족 같다. 이런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 달걀 상태로 그냥 먹히느냐, 지글지글, 그저, 계란 후화이가 돼서 먹히느냐, 아니면은, 진짜, 아, 좋은 여건에서 그 어미 닭이 와서 이렇게 달걀을 여러개 있으니까 그거를 부활을 시키려고 달걀을 이렇게 돌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옮겨 놓기도 하고 해갖고 골고루 해가지고 최대한 병아리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태어나게끔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갖다가 그 어미 닭이 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시스템이라는건 한시에데이터는그 인큐베이터에 거기 50명씩이나 되는 그분들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사회자 몇분 그 다음에 호스트 분들, 그, 어미닥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분들하고 그 센터장이 워낙에 그거를 잘 리드를 합니다. 아주 잘 운영해요. 머리가 아주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청출어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3년 전부터 이렇게 나왔지만은, 어우, 나이가 젊은 것도 있는데, 머리가 워낙 뭐 영특한 사람이라, 이걸 완전히 그냥 이해한 정도가 아니고 깨치고 운영을 하니까 저는 뭐 앉았던 자리도 못 찾았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와서 보시면 알아요. 그, 그 센터장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거기 다 그냥, 거기서 배우신 분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의 데이트에서 하는 그 인큐베이터, 그게 센터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다, 우리가 하는 거다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센터 미팅을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몇번 보시고 깨닫고 여러분이 책 읽고 책쓴 그대로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정독을 이상 해보시면 아니 이거 그래 뭐다 쉽게 써놨으니까 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건 그냥 책의 지면에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게 현실로 가능할까? 그퀘션을 달면서 야, 아, 그리고 아 이건 그냥 책이니까 이렇게 썼겠지. 근데 한시의 데이트에서 하는 거는 그게 실전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책에서 쓴거보다더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어쩌면 저렇게들 하면 한문의를 갖다 딱 이루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갖다가 한두 번, 세번 이상 이렇게 정독하고 들어오시면 아, 아 알겠다, 아, 나도 할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냥 대충 읽었거나 설거지하면서 대충 이렇게 봤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들어오면은 이 맥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한 번에 알아듣게 그래서 세번 읽고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자세 번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세 번을 하면서 주의 깊게 세 번을 정독을 쫙한 번씩 그게 맥락을 알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도전해서 본 사람들은 그만큼 열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딱 듣고 한 번만 그 센터 밑에 딱 하면 아! 나도 할수 있어. 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뭐, 왜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어, 뭐, 1개월밖에 안된 사람도 있고, 5개월 된 사람도 있고, 3개월 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이러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는 연출하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9월 15일날, 내일 모레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어, 누구한테나, 그래서 제가 어쩐 시간에도 얘기했죠. 시스템은요, 선택적으로, 어느, 어느 분들은 당신은 무학자니까 안 돼.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래서 선택적으로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를 제어를 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아닙니다. 공장 시스템 보세요. 어떤 조건이라도 똑같은 그거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각기가 다 틀린데, 들어와서 그 시스템을 거쳐 나가서 에, 거쳐 나가다 보면 아웃풋이 거의 똑같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간에서 문, 누구는 안돼 돼요, 누구는 돼 돼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는 거전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택적으로 내가 거기 한번 지원해 보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한 분들 있잖아요 그, 그건 그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나 다 선택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오면은 주인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오픈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2년 반 전에 했던 게소액에서그 포지티브 시스템 그냥 누구나 다 받아들인 다음에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분들 있잖아요 자세도 안 되고 뭐 스피치도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이러신 분들은 기본도 안돼 있는 분들은 속아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네가티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도입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책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열의가 굉장하신 분 2,3년부터 전 그걸 청량리서부터 참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흐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도 엄청나게 보고 책은 미처 구입을 못해서 했는데 제가 유튜브나만큼은 열심히 보고 좀 진짜 이제 뭔가 좀아알것 같습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제가 요건 첫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전화해보면 압니다 아무리 진정성 없이 뭐 얘기하고 가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딴사람 속여도 저는 못속여요 그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딱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아 그분 왜 누구누구 누구? 왜 파트너 좌우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더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인원을 확정시켜서 아 일에 처음으로 하는 오픈미팅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려고 그럽니다 자 보조설명으로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 요게 뭐냐면은 제가 3년 전에 나와서 아주 직급 도전 환짝이도 들고 그냥 아주 힐난하게 비판을 하고 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 어떤 분은 저한테 댓글에다가 참 한심한 분이네요 그러고 했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 이거 유튜브에서 한한 한 달에 최하 100에서 150 경비가 나가고 저기 실제 유튜브 수익은 10만 원채안 들어옵니다 근데 뭘 생깁니까 마이너스 140씩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근데, 뭐, 돈 버는 방법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버는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나고 있어요. 엄청 손해를 하면서도 지금 이거를 근 2, 3년 가까이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심한 사람이죠. 그, 그,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책도, 어, 나가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갖고 이게, 뭐, 저 운영하는데 별 지장, 지장 없어요. 그렇게 큰 돈은 못 벌어도, 돈, 큰 돈은 그냥 뭐, 그냥 거기서 거기지만은, 자단에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목적한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직급 도전하고 그러니까 판짜기 조직 그거하고 우리 정통으로 하는 이 원조 시스템 이 시스템하고는 0.1%도 병존하거나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 싸이예요. 이, 이, 이쪽 물이 요만큼만 들어와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물을 들여요. 나쁜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병존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음. 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도 선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3년 전부터 이렇게 나왔던 게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 짝이 조직.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본사에서 교육을 잘 받고 뚜껑 날라가고 비전망창 보고 왔는데 센터가 교육센터라는데 무려 1,300씩이나 있는데 여기만 센터에만 오면 거기서부터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세부적인 전술을 배우고 전투를 배우고 막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센터에만 오면 그 문지기들이 그 맨날 판매사 가세요 뭐 판매사 가봐야 합니다 뭐 이따 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반짝이 그 삐끼들 그리고 그걸 또 하명이라고 때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왔다면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판을 잘 구워서 거기에서 진짜 그 원데이나 석세세미나에서 예나 지금이나 거기서 비정황청 받는데 센터에 와서 다 실망하고 온팽일수록 빨리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큰 거를 보고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잔잔한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 저기 잽베 잔매 가지 큰 펀치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펀치를 맞고 들어온 사람은 여기서 아주 잔잔한 걸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거 어 이거 난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어 다단계 진짜 나쁜거고 피라미드고 이런건지 이런, 이런 건지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네 어 이거 진짜 되게들 열심히 사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사에서 잘 그렇게 해서 그냥 저 뚜껑 날라가고 그냥 그 비전을 보고 들어온 분들을 딱 들어와서 몇 번만 센터에 와서 이렇게 강의 그 하는 강의를 보면 아 이거 되게 무슨 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이상해 나를 압박해 자꾸만 뭐안 가면은 목표 외치라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뭐 목표 외치는 신용하고 앉아있고 분위기가 왜 이러지 아 그래서 피라미드구나 다단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겉에서 보여주는 본사에서 보여주는 거하고 실제 여기 오니까 이렇구나 피라미드 다단계인 거를 아주 솔선수범해서 보여주, 보여주고 있는 게 저기서 우리 교육센터들의 실상입니다. 왜그 그거를 장악하고 하는 센터장 들이 전부 직급도전 때문에 직급도전을 하거든요 왜그 사람들이 직급도전 하는지 아세요 자 월세가 200만원 나와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 내는 건데 그 사람들 저기 직급도전 판짝이 해서 직급도전 오르러갈때 가지 않으면 손가락 쭉쭉 빕니다 피비도 빈약하지 뭐 하니까는 그냥 간신히 똥똥이나 대면 모를까 근데 그 가회는 나가는 비용도 많잖아요 근데 판자기를 딱 해갖고 그냥 직급도전 그거 하에 그냥 줄줄이 쌌다갔대는 그냥 10배가 그냥 더 들어옵니다 p 비가 그럼 그때 그냥 그동안에 이렇게 까먹었던거 까먹었거나 아니면 똥똥 유지하던거 그때 그저 센터피에서도 센터 교육비 6%인가 그거 그거 받는걸로 그걸로 벌충하고요 거기서 또직급수당 받아먹지 뭐하지 그래서 그때 한번 챙겨서 그걸로 또 6개월동안 또 그냥 나눠쓰다가 그러고 갔다가 비단 그래서 빛, 빛 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한심한 거. 저는 아주 12년, 10, 10, 벌써 12년이 넘었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 제가 지금 1 2년 3개월, 된, 4개월 되나요? 5월달이었으니까? 3개월 되나요? 12년 3개월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저그 12년 3개월 전서부터 제가 이렇게 봤으면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센터를 잘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오면은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게 없어. 오히려 진짜 왕창 비전 보고 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간택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기 꼬임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만 선택하고 나머지들은 완전히 개버리듯이 버립니다. 더 왕따를 갖다가 그 구조에 있으면은 만약에 제가 거기에 주동자 내지는 그쪽에 그런 쪽에 있으면 저도 그랬어요. 저좀 해도 더 했을걸요 아마. 왜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직급도 전 판짜기에는요. 직급 수당이 그들이 생존하는 그거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급 수당을 받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웬수 같아요. 그까지 PB 이렇게 좀 이렇게 와봐야 그 큰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직급도 전갈 때는 직급 수당 왕창 받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비비 나오는 거가 그냥 평, 평소보다도 평 10배 뭐 어떤 데는 5배, 10배, 5배에서 10배씩이 나오다 긁어서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왕창 센터피도 왕창 들어오는 거거든요. 센터장들이 거기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구조화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그럼 나만 그래다그러잖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는 커녕 그냥 들어오면 은 그냥 다 죽여서 내버려요. 자기한테 멍청한 사람들 몇명 걸려서 이렇게 하수인이 되는 사람들 빼놓고는 아주 철저하게 왕따시킵니다. 돈안 되거든. 도움도 안 되고. 왜? 내가 그사람들왜 교육을 시켜? 교육시킬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는 오로지 그게 무슨 교육할 게뭐 있어요. 그래서 그냥 A4용지하고 그거 딱 내주는 거 하고 가상계좌 가르쳐주고 그러고 판매사는 가봐야 압니다. 응? 그리고 목가 내려왔대 줄줄이 갈때 이렇게 우리가 밀어줄 때그냥 같이 안 가면 나중에 영원히 못 갑니다 뭐 이런 소리했었고, 어 그게 제심합력입니다. 그러고 그 거짓말치고 이렇게서 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방송 끝나고 다음날 보여주는 건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그런 아주 깡패 조직 같은 데가 있고 야 어떻게 같은 에터미라는 생태계 그 하늘 아래 어떻게 이런 데가 있을까? 주 그건 그겁니다. 새로운 한사람이 그걸 들어왔어요. 초대를 받아서 들어왔던. 그럼 그사람이 얼만큼 비전을 보고 사업을 진짜 열심히,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게 여러분들 다꿈 아니겠어요? 간절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은 사회자가 딱 이렇게 오픈멘트하고 그 다음에 일본스피치 알아서 짝짝짝짝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손들고 그래 해서 그게 강제로 이렇게 동원된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액션 파이브 스피치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거 그냥 그 스피치가 딱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루어지면 새로운 한 사람이 이렇게 듣기에는 인큐베이터니까 아저 사람 몰라 네트워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1개월밖에 안 됐다는데 어우 나이도 서른 몇살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저러... 스피치를 저렇게 하는데 아 저래서 한다고? 어 그래 또저 사람은 어 그래서 한다고? 어 알았어 근데 또 액션 5, 이제 시간 관계상 액션 3만 할 겁니다. 아마 그저책 저 VOD,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 나도 그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어,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이구동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나도 한번 100번 들어봐? 아니 10번 들어봐? 100번은 좀 그렇고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스피치 속에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나도 한번 그거 딴 거는 몰라도 그건 봐야 되겠다. 그건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100% 제품명인데, 막 이렇게 해야 는데참편인쪽으로 이거는 뭐고, 뭐, 엘라스틴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어려운 문자써 이게 아니고, 자기가 써봤더니, 진짜 너무 좋았는데, 그 디테일하게 뭐가 좋아서, 어, 아 진짜 비전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아 나도 그거 한번 써볼까? 어차피, 나도 좀 그런 거 쓸, 생각은, 프로바이오틱스 한번 먹어보는 바, 어 생각은 했었는데, 아, 이참에 한번 먹어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라고, 그, 그거 그 사드시라고 얘기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 아, 인큐베이터에 그 50명의 기존에 스피치하는 그분들 거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지금 어, 하시는 분들이 그냥 공동 육아 보모가 돼가지고 달걀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고 저렇게 뒤집어 놓고 그런 역할을 들 하는 겁니다. 스폰서가 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그게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아 저게 팀워크였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군가 초대만 하면 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초대만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야 말아요. 확률이 얼마나 좋습니까? 50%의 확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짝이조직에서 어떻게 했어요? 10년 동안 20명, 30명 붙여놓고 그동안에 남아있는 사람 몇명 되나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에터미는 아, 좋은데, 이거 안, 아, 이거 영 하는 게영 틀려먹었다. 그, 그분들이 바로 돌아서서 뭐를 애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해서 판 거. 인터넷 재판매. 내가 미쳐서 8만 4천 원을 먹게 4만 9천 원짜리가 있는데. 그리고 먹어본 가락이 있어갖고 해물이나 죽을 때까지 먹을 거야. 그런 분들이 인터넷 재판매에서 4만 9천 원은 허벌나게 드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넥토친. 직급도전 그 센터에서 뭐다 그러니까 조금 세게 하느냐 좀 덜하게 하느냐 이거 차의 뿐이지 그게 문화였잖아요. 판짝이 조직. 판짝이 문화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배제됐고 왕따 됐거나 아니야 얘네들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아 피라미드. 피라미드 애들이구나. 그러나가는데 제품 좋아. 난해모임때문에 비전 받는데 그래. 그래서 그냥 쿠팡 들어가서 그냥 사먹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그게 그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서 3위 법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와 좌우에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제는 여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판짜기 소직의 경우 축구자적인 제재조치 해가지고 문서로 이제 딱 나왔습니다 이제 겁없이 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저기 온 사람한테 뭐라고 이렇게 해서 부담주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판매사는 가봐야 됩니다 아 부담주는 행이 녹음만 해놨다 그러고 딱 한번 하면 영락없이 그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 지금은 여 우왕대왕 어, 어떡하지 어떻게 1 0원이 이건데 그런데 여러분들부터 빨리 자가 측정 해가지고 아 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자가 측정을 요번에 제대로 하시고 느낌 바가 있는 분들이면은 들어봐서 아 제가 측정했는데 어, 몇 점이 나왔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점수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얘기만 딱 해봐도 아 이분은 지금 에, 상태가 지금 어떤 분이다 제가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입장을 허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는그 두세 시간에 걸쳐서 하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이렇게 딱 영상이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나부터 해서 내 좌우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겠다 그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 들으시고 그래 난, 난 해야 되겠어 그러신 분들은 가차없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최소한 자가 측정을 해서 그거를 양심적으로 한걸갖다서 저한테 얘기할 정도까지는 되시는 분이 전화해야지 아무 책도 없는 분들이 한번 들어가나 보기나 하지 그거자체가 칼같이 가려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좋은 기회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조직을 그렇게 인큐베이터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예, yeah, 맞겠습니다.